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레디오의 온뷰체인지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뷰체인지 이벤트는 사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선택 항목을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온뷰체인지 이벤트는 발생할 때 새로 선택한 항목의 인덱스와 밸류, 그리고 이전 선택 항목의 인덱스와 밸류를 반환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디오 컴포넌트입니다. 프라퍼티 뷰의 이벤트 탭을 클릭합니다. 레디오 컴포넌트에 on 뷰 체인지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스크립트 탭을 확인하면 on 뷰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새로 선택한 항목과 이전 항목의 인덱스와 밸류를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새 항목을 선택하면 이전 항목과 새로 선택한 항목의 인덱스와 밸류가 표시됩니다. 키보드의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다른 항목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보드의 위쪽 방향키를 눌러서 다른 항목을 선택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